빰 빠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아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 아... 지금 아, 자다가 큰일 났어 맨날 그... 맨날 새벽에 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잠긴 이유를 말해주려고 그그 예, 그 자다 깬게 맞긴 한데 뭐냐면 어제 그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 완전 아침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빨리 왜냐면 새벽에 자니까 이 생활 리듬을 어, 좀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 바꿀 필요가 있어서 어, 뭐말아 어, 맞죠 다이나믹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서 어제 잠을 최대한 안 잤어요 이제 거의 안 잤어 어,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졸면서 막, 막, 되게 막 졸았어 그다가 이제 좀만 버티면 됐는데 이제 뭐 하고 이제 좀만 버티면 됐는데 내가 호텔에 와서 잠들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 일어난 게 지금이다 으아... 어떡하지? 진짜 기절해버렸어 버티지 못했어 그래서 조금 일어났으니까 부에협하고좀더 이따가 자야지, 눈 감고 있어야지. 바로 다시 눈 감고 자야지 바보야 그니까 그좀더 있다가 잘 거야 그래서 지금 침대야 라이브 킨 상태로 잠드는 거 아니지?라고 했는데. 음. 그럼 어떻게 되려나? 와, 근데, 그렇게 하고 잠들어가지고 내가 만약, 잠꼬대를 해. 내가 막, 잠꼬대를 해. 그러면, 그거, 내 잠꼬대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어. 왜 이러고 잠들면, 트무이들이, 서, 잠꼬대 하면서, 이제, 알려줄 거 아니야. 어때? 내가 자면서 <웃음> 자고 있어 여게 자다가 투문 투문 이런 잠꼬대를 하면 알려주지 않을까 으아. <웃음> 잠꼬네 말고 다른 걸할 수도 있어 뭐요? 솔직히 지금도 한 절반은 잠꼬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잠이 완전히 깨 깼... 깨... 완전히 깼나? 아, 어쨌든 잠은 완전히 깼는데 목만 잠겼어 그치 깼는데 어떻게 VIF 할 생각을 하지? 이소 당신 대대, 도대체 뭐야 그치 대단하지 딱눈 뜨자마자 어 VIF 해야겠다 이 생각했어 내가 이거 댓글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잘봐 들리지? <웃음> ASM 같아 <웃음> 상기 사진 너무 잘생겼더라 오, 박, 봤어? <웃음> 소가왜 새벽 녹화있으면안 자고 붙였지? 알겠다 목이 많이 잠기는 편이구나. 맞아요. <웃음> 알았어, 알았어. 곧 다시 자러 갈거야한 40분? 11시 40분? 네. 진짜 잠깐 들려고 응. 오, 내가 눈이 감긴다. <웃음> 맞아, 잘해. 얼른 자. 풀금이라고. 놀지 말고. 졸린 상태로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이 상태로 노래 부르면 음정도 안 잡히고 발성도 안 잡히고 노래 못 해. <웃음> 이아 응응 음, 음. 아야 한번 해볼게 기다려봐 음아아 아, 이,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웃음> <웃음> 아직도 나를 그. 네. <웃음> 힘들어 Mm.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어오 아. oh. 근데 일부러 그냥 힘빼고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 진짜 집중해서 말하면 원래 목소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약간... 더 좋다고? <웃음> 더 좋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내 노력은? <웃음> 그동안 목 잠긴 거풀려한데 노력은 <웃음> 목 잠긴 게더 좋다고? 이런 음... Uh... 아 평소에 못 듣던 톤이어서 아, 이 톤으로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잠이 깨고 있어 <웃음> 잠이 깨고 있어 목소리도 지금 계속 말하니까 잠긴 거 풀리고 있어 반편지 <웃음> 맞죠? 당신의 창 가까이 허. 목소리 다시 잠구자고? <웃음> 잠 깨면 안 된다고? 이미 깬것 같아. 어쩌냐? 그렇지 목소리가 점점 돌아오고 있어 근데 지금 눈 떠서 뭔가 다시 씻고 싶어졌어 뭐라고 해야 되지? 내네 씻으면 잠 깨겠지? 어. 아 그렇지 지금 씻으면 참안올것 같지. 응. <웃음> 이 톤으로. 러브 다이브를 불러오라고 불러. 잘 몰라. 숨참과 러브 다이, 막불우 뭐야 무서워 <웃음> 무서워? 너의 모든 순간 비하인드 봤어요 으흠.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웃음> 어, 여긴 높아 니가 <웃음>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아이 <웃음> 왜 코가 막히지 <웃음>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 가만히 기대줘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웃음> 어 진짜 힘들다 아, 알겠어 이제 40분 지난 거 알아 같이 <웃음> 자러 갈게 씻고 자야겠다 목소리 점점 돌아오는 거 신기한디? <웃음> 지금 거의 완전히 돌아왔어. 아닌가? 고생했어요. 토요일 주말이니까 아, 잘 보내고 이제 일주일 어, 월화수목금까지 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해서 힘들었을 텐데 토요일 잘 쉬고 나는 자러 가겠다 지금 이렇게 완전 목안 잠긴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 봐. 음. 아. 예, yeah, 예. Yeah. 후. 나시 몸을 좀 일으키면 효과가 있네. 음, 나 잔다. 잘 자라. 빠이빠이 어이 이런 목소리는 어때? 이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나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 이거 끼고 노래 부른 사람이 있을까? 고나이 같아? <웃음> 무서워? 아니야, 더러워. 음, 이걸로 한 번만 노래 불러볼게. 뭐가 음, 좋을까? 음... 그래? 이거는 무서워? 그럼 이거는? 이거는 어때? 이건 좀더 무섭지? 행념 어때? 싫어? <웃음> 이것도 무섭다고? 음... 이건 귀여워. 아이가 괜찮아. 그래? 음. <웃음> 뭘이목난내 부...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니까 지금 이걸로 뭘 불러야? 재밌을까 음, 약간 이런불러 될거같은데? 느낌이 음, 스틱스내르고다려진의 스틱 살짝 묻히고 스틱스 스틱 이런 거나 음. 음. 그런 거잖아. 이런 거. Ayo, ayo, n e 바 e 나 i n 나나바나나 a n 나 n a 나나 n a 나 n a a n a 본 목소리라더라서 이제 진짜 잘게 안녕 바이바이 자러 갑니다 나는 아, 씻고 자야겠다 안녕 바이 바이바이